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가로 포맷에다가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TV 뉴스 같은 걸 보면 이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 시청자 제보를 받아서 뉴스가 제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이 배경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에 검은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비율 조정하지 않고 이 사이즈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색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단에 보이시는 색상 채우기 배경 채우기 흐리게 채우기 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캔버스라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자 형식은 비율을 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율을 뭐 처음에 16대 군대 얘를 9대 16으로 바꾼다든지 1대 1로 바꾼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캔버스는 그 비율과는 상관없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그 밑바닥을 캔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영상은 처음에 이 소스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까만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공테이프처럼 까만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공테이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을 때 아무것도 녹화가 안돼 있으면 그냥 까만 화면이 나왔거든요. 그 바로 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 있는 형식. 그러니까 레이어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레이어드 돼 있는 게 원래 이 비율이 만약에 똑같았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9대16이었다. 그러면 영상의 틀도 9대16이고 영상도 9대 16이니까 위에 덮여 있어도 티가 안 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는 원래 16대 9로 편집하고 있었는데 소스를 9대 16짜리를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 1대 1짜리, 뭐 비율이 얘랑 딱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왔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여백이 남게 되겠죠. 자, 이 여백을 채울 때 캔버스를 쓴다는 거죠. 자, 캔버스에서 쓸수 있는 기능은 총세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상이에요. 자, 색상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좌우로 하시면 여기 있는 색깔을 골라서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 여기 있는 색깔 아무리 다 뒤져봐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싶으면 얘를 써도 돼요. 자, 얘를 눌러서 자, 밑에서 색조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명암과 채도를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포이드 기능으로 영상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나 이런 색깔 쓰고 싶은데 어, 이렇게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점을 기준으로 나 이게 손등의 색깔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색깔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요이 배경은 어, 캐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배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마치 벽지처럼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지가 좀 촌스러워 내 영상의 느낌이 안 맞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제일 앞에 가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라는 뜻이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폰에 있는 다양한 소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어떤 배경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배경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쓰기 싫다면 요거 누르면 아예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흐리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흐리게는 이 영상을 뒤에 확대를 해서 깔아주는데 흐리게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거의 흐린 느낌이 없죠? 자, 조금 더 흐리게, 조금 더이 블러라는 게 저, 수치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흐려집니다. 보통 9시 뉴스 같은 데서 시민 제보로 만들어진 영상, 새로 촬영본이 넘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뒤에 거는 계속 이렇게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뒤에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영상과 똑같은 게 뒤에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순 없어요. 그냥 정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들은 비율이 달라졌을 때, 같은 비율이 아니고 이렇게 달라졌을 때 쓰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도 써요. 자, 같은 16대 9 비율이다. 이럴 때도 자, 이 영상에 터치를 하시고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죠그 분명히 여백이 나올 거예요. 이런 여백을 발생시켰을 때도, 의도적으로 발생시켰을 때도 여러분들은 캔버스에 들어가서 저 뒤에 색상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캔버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캔버스에는 색, 그 다음에 사진이나 이미지, 그리고 원래 영상을 뒤에 깔수 있다 요세 개를 기억하시면 영상 편집하실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